왔다! 왔어! 진행자입니안입니다 지금은 일본과 한국이 무역 분쟁, 코로나 등 여러가지 이유로 갈수 없는 땅입니다. 비행기 운행을 하지 않아요. 이번 여정은 일본의 최 북단에 있는 국가인 북해도를 가보는 것입니다. 사실 제근6 0평생에 첫 해외 나 홀로 마들었니다 그리하여 비행기를 타고 북 가이드 성공을 날라가면서 바로 아사이카와에 도착을 했습니다. 공항이 보이네요. 아주 시골같아요. 자비갑 차량이 나와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금강산도 시후게 먹어야죠. 이렇게 내 몫이 나왔어 너무 맛있었습니다. 자 먹고 구경을 갑니다 시장바닥도 쭉 가보고 또 선물가게도 가보고 이렇게 먹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저거 선물 다 하나씩 샀어요 엄청 샀어 <웃음> 에, 우리 일반 마트에서 볼수 있는 에, 그런 상품들이 쭉길 빈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본적 먹고 나서 오타루 미술관으로 쭉 갔습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오판, 오타루 공방 그라스글 거리가 있죠. 그리고 그 우나도 아직 우리 개울 같은 그런 문화가 있요오다로 거리가 나오네요. 여기 가니까 제가 제일 거리 쪽이 굉장히 발전이 돼 있어요. 젊은이들만 거의 보입니다. 사실 나이 드신 분 이런 분들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제가 쓴 사람은 없었대, 아에들 어쨌거나 저는 혼자 나홀로 꿈을 갖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돈가스 옛날과 뭐 치계탑 같은 곳이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기념으로 촬영을 많이 하고 옛날 그 건물 100년 넘었나봐요. 저 건물은 문에 이렇게 그라스 공방거리가 쭉 나옵니다. 오탑 위에 있는 그라스 공방거리 엄청납니다. 공예품들이 여러 수천, 수만 가지 사시는 분 거의 없었어요 저도요 안 샀어요 <웃음> 왜안 샀냐고요 어떻게 갖고 와요 유리를 <웃음> 이렇게 해서 수많은 작품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 볼거이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저 얼마나 팔리는지 제가 삼겹주인이 아니라 가지고 언쨌거나 보기에는 좋았습니다 종류도 많고 가지도 많고 매장도 크고 직원들도 싹싹하고 그랬는데저는안습니다북해도홋카이도에가 보셨던 분들은 굳이 뭐 이렇게 보실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은 한번 정도 홋카이도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은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참조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니다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면서 수없이 많은 거리에 상점들 가게들 특히 이쪽은 보니까 이 베이커리 아까 말씀드렸죠 도넛 종류도 굉장히 발달이 돼 있습니다 제가 하나 사먹어 봤는데 맛있다. 보시다시피 날 비가 버슬버슬내려 가지고 사실 거리에 젊은이들도 전부 우산 안 쓰는 줄알았는데 우산 쓰고 나왔더라고요 저것도 제가 하나 사왔어요 저가 방에 들려서 제가 도넛을 하나 사왔어요 전부 젊은이들만 보여요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가게에서 피할 하는 방식도 비슷했습니다. 바깥 에여자들은 낮죠, 은낮죠 낮춤. 이렇게 있어요. 이쪽 고이셔프에 가가지고 고이 파이 원해가 있어서 마다니까다아줘주시고 바깥에 사니까 가로수길도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가로수길하고 똑같죠? 이렇게 내장들이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이 피할을 하는 방식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특히 거리에 이렇게 작은 차들이 많이 있잖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수 있는 큰 차들 그런 거는 거의 보기 드물었어요 아, 후가이 들어서 그러나? 잘 모르겠네. 나, <웃음> 이어서 이제 오도리, 오도리 공원으로 가봅니다. 에, 가면은 저런 에, 동상이 하나 있죠. 그리고 오도리 가면은 랜드마크 타워라는 즉 엄청나게 큰 삿포로, 삿포로, 삿포로, 랜드마크 타고가 놓입니 신호동이 있고요. 우리하고 비슷하죠? 어, 신호동 옆에 지하철, 지하철 쪽 입구입니다. 어? 아, 이왕 온거 레드마크 타고 시계탑 위로 올라가 봐야죠? 자, 그냥 올라가면은 공짜는 아니에요. 돈 내고 올라가야 됩니다. 어쨌거나 저는 돈 내고 올라가 봤습니다. 이제 언제 또올 거예요? 이왕 온거 한번 올라가 보자. 그래서 전망대까지 올라갑니다. 현재 5시 59분인데, 사실 6시 반 정도 돼서 내려왔으니까 한 30분 정도 모들이 거리에서 구물내서 구경을 했습니다. 자, 이제 랜드마크 타고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가 바로 코앞에 그 있네요. 그, 이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가면은 이렇게 탑포르 시내가 한눈에 쫙 바숙관처럼 나옵니다. 도시가 굉장히 이렇게 바숙관처럼 아주 잘 꾸며져 있어요. 너무 직각으로 침착착착 붙여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전방대에서 밑으로 내려다 보고 사실 바깥에 비가 보슬보슬 내렸기 때문에 전방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카메라에 담으니까 나쁘지는 않네요. 젊은이들이 가기에는 아주 좋아요. 그러니 어르신들이 뭐 어떤, 해마나 목적 관광을 가신다 그러면은, 글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힘드네요. 사실, 제가 같 경우는, 옛날 수천 년된 어떤 그런 건물, 큰큰 <웃음> 오래된 나무, 수백 년, 수천 년된 나무, 뭐 이런 거, 사실 오래된 거, 기귀한 거, 현대인들이 지금 만드는 거, 이런 거보다는, 그런 것을 보고 싶었는데 사실 그런 건 찾기가 좀 힘들었어요. 어쨌거나 전방 비에서내려왔서 자판기에 코인이어가지고 음료수 사람 뽑아먹고 내려왔습니다. 저 시계 타에서 6시 30분이라고 이렇게 해서 오더리거리를 갔다가 구경을 쭉 하고 저녁에는 대게 먹는 거 있죠. 저녁은 대게무지한으로 음끝 먹었죠 옛로 먹은거 뭐 제가 먹은거 다 있는데 제모가지도 훨씬 많아가지고 몫시 많아가지고 어, 배부르게 먹었죠 네, 그러고 이제 다음날 삿보로 구청사 옛날 구 본청사라고 그랬는데 옛날 청사를 구행을 가봅니다 이건 한 100년 남은거 같아요 연결나무는 좀 좋죠 들어가서 <웃음> <웃음> 네. 위에서 아래로 쭉 촬영을 해본 거고요 내부 네, 모습입니다 굳이 뭐 이것을 봐야 되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릴 건 없지만 이왕간고 뭐 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내가 그냥 경하러갔어 뭐가 있는지 여들도여행갔시다 시시한 것 까지 다 쓰지를 못하다아요 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미 보지 못한 것들 처음보는 거니까 사진에 다가봤습니다 이거 왜다 올렸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또이야기하아요 내가 본거다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쭉 옛날 핫포로 네, 그 다음 군청사 이쪽에 있는 것들 쭉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 이제 청사 구경 끝나고 백화점 들려 가지고 쇼핑하나 했죠 이때가 제가 기억에 한 몇개월 전인데 마지막 예 일본 후카이도 여행을 떠났을 때인데 이때 미세먼지 관련돼서 제가 선물을 사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쇼핑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사실은 이걸 령을 닫습니다. 이어서 한 도미타 라벤더 사원으로 이동을 해였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한 도미타 라벤더 하원 엄청나게 큽니다. 자 가장 유명한 걸 여기서 아이스크림, 저 아이스크림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러면 안먹었냐 저도 나중에 하나 다 먹었습니다. 라벤더 하원에 이렇게 한 도미타 엄청난 그림들이 나오죠. 카페도 있고요 커피도 팔고 아이스크림도 팔고 이렇게 영어로 판포미터라고돼있네요일본어로안돼있네네 이것이 바로 앞에 보이는 라벤더 하원의 수없이 많은 꽃들입니다 쭉 보시죠 정말 아름다워요 인위적으로 갖고 나왔데도 불구하고 아주 잘정리가 되어있고 줄이 쫙쫙 발라요 여기 사람들은 아마 이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줄쫙 발라요 멋진 장면 사진으로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가지 이 색깔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저 사람들요. 한국 사람이라기보다는 일본 사람이 제가 얼핏 보니까 18%, 중국 사람정도고생각요들 네, 그리고 이제 실내 학원으로 쭉 들어가 봅니다. 실내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보시면 은 안에다가 나오죠. 굉장히 넓어요. 보세요 엄청나죠 저 입장할 때 얼마받냐고요 공짜예요 공짜 무료 제가 저기서 지불한 거는 딱 아이스크림 하나 사먹은거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곳이었습니다 방토미터가요 라벤더를 근접해서 이렇게 촬영을 해봤습니다 아, 라벤더 향 싫어한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안 보시면 되는데 건어쨌 거나 아, 여러가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밖에 알지도 못하겠어요. <웃음> 이렇게 해서 아, 하늘에 구름이 쭉 내리면서 저파른 하늘까지 나도 하나 사 아이스크림을 넣었습니다. 저 얼마라고 되어있죠? N으로 2 5 0엔면딱되있네요 우리 돈으로 하면 은저뭐천원 뭐 조금 넘으니까 계산할 수있하요 나오는 길에 이렇게 드라이 하원도 또 있었습니다. 이 꽃을 쫙 말려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진실을쫙 해놨던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매장도 아주 넓었어요. 뭔가를 팔아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고객만 했습니다. 사러 간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난 사실 고객하러간 것이 나의 유행의 목적이니까요.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어, 그래서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이분들과 사실 저렇게 해서 뭘로 묶어사나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네. 근데 여시여씨 이런 이런것을 자꾸 막 합니다 하지는 않았지만 시장바닥에 놓으면서 들려봤어요 네, 옥수수도 있고 멜론도 뭐, 있고 저, 뭐, 우리가 있는 것 사실 우리나라에 이렇게 해서 이행하고 나서건강상도시키게한그 뚝딱하고 나왔습니다. 선물이더 있죠 눈의 여인인가, 뭐, 그 있죠. 저런, 저런 것도 있는요그 네, 하나 샀어요. 하나 산거아닌몇개 샀어요. 이렇게 해서 언덕의 하원이라는 곳으로 다시 이동을 합니다. 여기는 아까 한범미자보다도더 넓어요. 엄청나옵니다 사람들이 많죠. 저렇게 들어가는 입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넓어서 트랙크로안 그러면 뭐, 저, 조그만한 코끼리 열차 같은 게 있죠 그런 것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저 앞에 있네요 예. 아 이렇게 여기가 다 꽃밭이에요 하원 엄청나죠 꽃이 안 보여 꽃이 안 보여 아, 꽃고객만 하고 다닙니다 꽃고객만 생상시에 안 봐가지고 아, 꽃을 못 봤어 사실 집에 베란다에 꽃을 갖다 놓으면 한 달이면 다 죽어버려요. 아, 제대로 보고 왔습니다. 꽃 구경은 확실하게 아엄청나니다 그냥 조금 돌막돌막 있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그냥 온 천지를 전부 다 꽃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언덕의 하원입니다. 이렇게 이걸 보고 나서 어디로 갔냐 아오이 흐려진다. 우리 말로 하면 은 저렇게 늪에 물이 푸른 시입니다저기 아마 옛날에 아이폰의 바탕화면을 뭐 등장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저기 아의이결과 영상으로 쭉 보시겠습니다. 근데 저 보시면은 가운데 고사몽이 있어요. 툭 나무들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다 죽었어요 아마 이게 뭔가 독성이 있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바깥에는 나무들이 자라죠 그래서 어떤건지 찾았죠 사실 지조사를 안해봤습니다 그냥 보는것이 인공적이지 특히 그걸 왜뭐 과소망이 생겼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잘 어울리지만 하늘과 나무와 평. 이렇게 해서 아오이 케를 보시고 이 켄과 메리의 나무라고 저큰 나무를 봤니요저게 옛날 뭐 닛산인가 그게 광고 모델로 나온 나무래요 그래서 이름이 켄과 메리의 그 당시 주인공이야 네, 영상으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굳이 영상으로 봐야 되느냐 뭐안 보시도 돼요 그런데 이왕 온거 영상으로 한번 쳐다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혹시라도 여기 후카이도에 같이 기회가 있으신 분이면 보시는게 좋죠 자 그리고 이제 대설탄에얘 여기 은하폭포하고 유성폭포가 두개가 있습니다 한쪽은 좀가늘게 저렇게 내려고또유성폭포는 아주 굵게 내려오고 폭포 손이 도무엄청 낮습니다. 그런 숲속에 저렇게 물이 탈탈탈 흘러내리기 여기가 어디냐고 그건 안보니다 그러면은 유성폭포를 유성폭포는 유성폭포는 보시던 것처럼 물살이 아주 뭐 떨어지는 낙차가 상관이 아닙니다 이때 숲속면 거의 대관리 깨질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유성폭포로 되어있다 지고쭉 지나온 것들 다바로 보기 좋 예, 호텔 어 저군데 옮겨가면서 여기서 이제 온천관광 사진 같은데요. 온천은 하기는 했는데 실내 온천. 야외 노천 온천 하는 것 아침먹 먹었는데 뱉은 게먹거든요 아, 저것 제가 그저 1인분 다위리저동기 호텔에 하룻밤 이틀밭기 닫고요 예, 폭포수들 나가 본것들닫기요고요 예, 폭포수들 나가 네, 호텔 외관 야경입니다 호텔을 더군 더 옮겨 다녔어요 어, 야경 잘 안보이네요 네, 적지는 않고 깔끔했어요 호텔들이 호텔 로비 음 저당신 저 여기 있네요 여긴 또 제가 요거 주차장인데 저 라인이 좀 이상하죠? 우리하고 틀려요. 관객을 었어요 호텔 부세식 백퍼스타, 인더 모닝 아침에 나와서 주변을 한번좀봤주세요 도로들이 좀 오래됐어요 봐요. 라인 건지고 오래된 것 같아요. 이제는 홋카이도 호카이도 국카도 여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비행기를 타고 나릅니다. 타요나라 아스사이카와 국회 카이도 호카이도 하면서 이렇게 바이바이 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